I <목소리> 네, 네. I can fly. 네, 오늘 하이종이 <목소리> I can f r y 아, 근데 다? I can f r y 못했어요. 그냥 계속 I can f r y I can f r y 계속 이거 반성 키기 전에도 OK, I can f r y OK도 okay, 안 되고 계속 I can f r y 턱이 어디에 있어요? <목소리> 자, 우리 언니들도 예뻐요. 네. 자. <목소리> 네. 네. 직접 들어보실게요. 한 번. 이렇게 수다 맺어보세요. 사는. 토끼는 자기 네. 똥 먹어. 뭐 먹어. 응. 뭐 <웃음> 먹어? <웃음> 똥 먹어. <웃음> 똥? <웃음> 밥 없으면 자기 <웃음> 아, 더 그게 먹어요. 아니야, 그냥... 아 그냥. 자연스럽게 좀. 먹어. 아똥 음. 먹어요. 아 <웃음> 냄새 없어요? <웃음> 냄새 없어. 네 냄새 진짜요. 뽀뽀. No. Nope. 아 귀여워 귀여워요 아, 이거 어. 맛있겠다 응? 없어 친구 만났어요 어머니 많이... 하나 둘셋넷다 죽여있어요 여기 여기 팔에다가 여기다 올려보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고 안 물어요? 엠무새가엠무새로 어, 네. 만났어요 어, 이거 아파요? 아 <웃음> 안갔까 하와이! 하와이로? 토잉스! 토잉스? 토잉스 뭐해? 토잉스! 아까 두 손에 올려보시면 돼요 <웃음> 거북인데안 물어요 육지거북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야채 먹어요 Uh, no. uh, 아 이거 네 아, 이건 냄새 뻔계기 냄새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와아와와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어느 쪽? 괜찮아. 이 <웃음> <웃음> 네, 이거 얘 가만 히 있을게요. 마음의 준비가 될때 오세요. <웃음> 가야지. 이렇게 갈까. 얘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응. 오 <웃음> 아, 좋아요. 마음 <맘> 들었어요. 맘음 <웃음> 네. 들었어요. 아아 <웃음> 아. 다시. 오야 이거. 와 이거 너무 해봐 이거 나 했어 어, 해본 네, 해버, 네, 네, 거 있어. 네, 어. 네, 오케이. 한번 먼저 만져보세요. 어떤지 게요 이거 기 없어요? 네, 독이 없어요. 없어 어. 응. 어. <웃음> 아, 온예요 이렇게 안돼. 아, 네. <웃음> 이거 뽀뽀 또예요? 몰라 몰라 어? 근데 혀를 혈은... 르르르르라고 <웃음> <웃음> <하고> 있어 <웃음> <웃음> 다시 이거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씩 잡고 입에다가 아, 입에다가 네. 네. 네. 쏙 하면 가져가요 같이... 아 귀여워 어, 와 이렇게, 배, 배, 먹는 배, 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먹는 친구, 친구 있었는데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먹는 친구 있었어요 친구 했어 이렇게 먹는 친구 했어요 음 맛있겠다 어? 별말씀을요, 말씀을요 별말씀을요, 말씀을요 별말씀을요, 별말씀을요, 별말씀말요별말씀을말씀요말씀별요별말이말말별말씀말씀말씀요 조만해요. 오케이. 음. 그것쏙 그냥. 별 말씀은요랑 조만해요. 똑같은 말이요. 어, 별 말씀은요. 그니까, 네. 그, 유리가 음. 밥 사줄게요. 말해, 나줘게 네. 네. 나에게 유리가 밥 사줄게요. 네. 말해. 말했어요. 아니, 말해. 말해. 아니, 아니, 밥 말... 사줄게요. 네. 네. 나한테 말해줘. 맞아요. 말해주세요. 아, 밥 사줄게요. 라고 말해줘. 말해줘요 했어요. 말해줘 제가 밥사이쪽게 아, 아 그래 고마워. 그 다음에 조만해요야. 음, 조만해요. 응. 음, 조만해요. 응. 음. 음. <웃음> 네 배웠어요. 많이 한국말. 네. <웃음> 이거 우 유이 같이 살아 동안 만국, 한국말, 아, 많이 한국말 아말했어 하고 배웠어요. 네. 유랑 같이 있는 동안 많은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네, 유이 같이 사는 말을 배우는가? 유이와 같이 있으니까 한국말 많이 배우는 것 같네요. 이유 같이 동안 많이 한국말 배우 같은데요. 이틀 동안 같이 있으니까 네 한국말이 늘은 것 같네요. This one, this one looks good. 아, 아. <웃음> this one looks good. 차, 차지국수, 차지. 수채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지? 차지국수. 아,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 제가 이거 한 꼬마 일때 제가 이거... 뭐라요? 아, 지금 알아요? 지금 알아? 이거... 아, 거. 맞아. 나 응, 이거... 아?